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4일 그랑사가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 길드 컨텐츠인 정령왕의 시련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참여 가능하며 입장할 때 입장 횟수가 감소합니다 복마의 재단처럼 나갔다가 재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령왕의 시련은 길드원 최대 5명까지 참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혼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령왕의 시련을 통한 길드 경쟁은 총 예선전과 본선전으로 나뉘고 있으며 예선전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이중 100개의 길드만이 본선전에 진출하여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게 됩니다 정령왕의 실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 길드 회관에 들어오셔서 여기 길드 경쟁장 있죠 여기 누르게 되면은 NPC 아론을 자동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예선전 입장이 가능하고요 하루에 한 번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복말재단처럼 이렇게 장착 보너스가 또 따로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장착 보너스는 개인입니다 캐릭터 한 가지만 들고 가기 때문에 그 캐릭터 한 가지에만 적용되게 되고요 이게 보스를 보시면은 스테이지별로 계속 계속 강화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계속 길드원을 부르려고 했으나 지금 다 잠수인 것 같아서 일단 혼자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멸전 들어갈 때처럼 이렇게 대기실 따로 있고요. 권장 전투력은 첫 번째는 71,500이네요. 자, 저는 지금 공격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방어 보너스에서는 봄의 언덕, 이 봄의 언덕이 있는데, 아, 저걸 끼면은 방어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우선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이 상태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레이크가 불로 브레이크 하게 되네요. 액티브 상태에서는 어 넉백, 다운, 에어, 출혈 총네가지 상태 이상을 걸게 됩니다 히포커스 어 필요하게 되고요 다운이니까 QE, 세레자드세레자드 필요할 거고 에어니까 어 카르트, 카르트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라스의 플로라 어 보스의 기본적인 패시브로는 광폭화 상태가 있고요 중첩당 공격력이 35%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최대 5명이서 파티를 맺어야 되니까 어 불캐릭터 불캐릭터 두개 세리아드 한개 카르트 한개 이렇게 각각 저항 있는 분 하나씩 챙기고 나머지 세개 캐릭터는 불캐릭터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인원이 안돼서 혼자 하는 걸로 채팅은 여기서는 아 대기실에서는 대기실 채팅으로 따로 돼있고요자 일단은 혼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 간은 5분... 저게 각각 저기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오~ 쿨링 피할 수 있나? 어, 이거 손커는... 손커 손컷 노력하면 되겠는데... 아... 요런 식으로 에어로 거네요? 야 요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네 무조건 걸리네 힐윈드는 이렇게 돌아서 피해주시고 요거는 옆으로 피해주고 아 쫄몹도 소환합니다 와 이거 스톤 장난아닌데 이거 한명이 세리아드로 그 저항은 다 챙겨와야 될것 같네요 아 이거 다섯명이서 같이 해야 재밌겠구만 혼자서 안되네 보니까 스턴 공격도 하네요 여기 효과에서는 스턴은 못봤는데 스턴도 들어있습니다 세리아드 역할 맡으신 분이 이 넉백 저항과 스턴 저항 같이 챙기면 될것같고요 에어 저항 한명 챙기시고 출혈 공격은 좀 못봤는데 출혈 저항 일단 출혈 공격도 한다 했으니까 출혈도 챙기시고 어 폴링 저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폴링 저항 폴링 저항까지 있으면은 그냥 오토로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령왕의 실현 기간 중에는 추방 기능과 길드 탈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령왕의 시련 보상으로 받는 SSR 등급의 아티팩트 바람의 지배자가 새롭게 추가됐고요. 보스 공격력 데미지와 땅속성 몬스터한테 추가 데미지를 주는 두가지 패시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보스 공격 20%가 달려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땅속성 데미지가 추가로 붙어있으니까 7챕터에서 또 유용하게 사용될 이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길드 상점을 가시게 되면은 조각을 또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주간구매 20번인데 개당 300포인트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SSR 그랑스톤 그랑스톤 선택상자 주간구매 2개짜리가 생겼고요 조각 20개면 은 만들 수 있나? 아 조각 100개로 만들 수가 있네요 주간구매니까 기간 내에 구매한다 해도 40개 정도가 한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령왕의 시련 참여 이벤트가 또 추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이벤트 이 기간은 예선전 기간과 본선전 기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본선전 기간은 당연히 본선에 진출한 길드만 해당되고요 어 하지만 걱정할 거 없이 참여 횟수는 총 5회입니다 최대 5회까지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예선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참여 보상은 그랑주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누적 개수 150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랑주얼 보상은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3월 3주차 점검할 때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컨텐츠 추가 및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자 7챕터 왕국 퀘스트 중에서 정령석, 광화석, 재련석, 골드 이렇게 네가지가 상향이 되었는데 상향 되는 대상은 정령석에서는 태양 투고뿌리 처치 광화석에서는 히킷 하피 처치 재련석에서는 파수쿤폭수링 처치 자 골드에서 별빛의 정령처치 이렇게 네가지가 동상자 기준으로 현재 상향이 되었습니다 22개 주던 게 23개로 1개 올라갔고요 요거는 정령석, 광화석, 재련석 전부 다 상자 개수 1개씩 올라갔습니다 골드에서는 기존에 12,000 주던 게 12,500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왕국 퀘스트 클리어할 때 캐릭터 경험치와 기사단 경험치를 받는 양 속폭 상향시켰고요 배틀 모드에서는 무한의 소고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구서고, 구서고부터 시작해서 12소고까지 새롭게 열렸고요. 구서고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천다이아. 자, 10소고는 벨트를 받게 되는데 환영의 고대 허리띠, 회피 10%짜리 붙은 거고요. 11층 소고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SSR 아티팩트, 12층을 클리어하게 될 경우 와우, 크리티컬 데미지가 10% 증가하는 귀걸이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세리아드의 그랑 웨폰인 돌로레스, 포세이돈, 페이시 이렇게 세가지 웨폰의 사정거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더 증가하게 된것같고요자7 챕터에서 여신의 저원 필드에 주변 몬스터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전투 상태로 돌입하는 설정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능력 부분에서는 최대 확대가 60%에서 40%까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볼 때는 요 정도 크기로 볼수 있었고 좀더 확대도 가능했고요. 자, 기존이 이렇게 60%에서 40%까지 더 줄여서 한 번에 볼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눌려서 바로바로 바로 잠재력 여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게 할 경우 능력치가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네요. 60%까지 또 확대를 해야지 능력치가 보이게 됩니다 자 1일 업적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1일 업적에 있는 이 몬스터 100마리 처치 이 몬스터 100마리 처치가 1랭크에서 20랭크까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한테는 100마리가 아닌 50마리 처치로 하향이 되어있고요 21랭크 이상부터는 이렇게 100마리 처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업적에 있는 이 강림전 5회 클리어 이게 1회 클리어로 바뀌게 되었고요 길드 업적에서는 엘리트 몬스터 두마리 잡는게 왕국 퀘스트 10회 클리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길드 상점에 에이미한테서 물품을 구매하는게 1만 골드 획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조금 더 업적 달성이 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뀐점 이렇게 환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게 마스터라고 적힌게 있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표시가 극초월을 다 했다는 표시고요자 우리 모로의 축복이나 이렇게 그랑이펌 환원을 할때 가끔 이 웹폰이 내가 극초월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마스터라고 떠있는 거는 극초월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극초월 다한 웹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 숫자는 극초월한 개수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헥토르 이 헥토르가 지금 마스터 1이라고 되어있는데 헥토르 웹폰이 5극초월이 딱한번 되어있다 이 소리입니다 어, 이 번호의 의미는 특히 아티팩트 쪽에서 많이 쓸텐데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공격력 관련은 극초월 다해도 또 새롭게 키워야 되는 점이 있죠 그럴 경우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과연 몇 번까지 극초월 됐는지 좀 알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때 5극초월 다한게 여러개가 있다면은 이렇게 마스터 1부터 마스터 2 마스터 3까지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팅 기능이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월드 채팅 이렇게 옵션에서 월드 채팅을 키고 끄는 걸로 밑에 보이는 미니 채팅 이 미니 채팅에 계속 채팅이 나오도록 안 나오도록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월드 채팅을 이렇게 켜두시면은 계속 월드 채팅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새롭게 이 월드 채팅 자체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 옵션 들어가셔서 월드 채팅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데이트하면서 또 새롭게 패키지들이 새롭게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왕국 기사단 의장대 코스튬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개해자 패키지죠 1100원짜리 1100원에 QE 전용 의장대 코스트 1개와 50만 골드 무료 다이아 1000개를 주는 1100원짜리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장대는 저번하고 똑같이 1000다이아로 뽑기를 할수 있습니다 총 구매 35개고요 와 일러스트만 보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인게임 그래픽에서는 좀 색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그 외에는 길드나눔 친구나눔 패키지 5,500원 짜리가 있고요 어 무려 5,000 다이아로 줍니다 5,500원에 5,000 다이아 이거 괜찮고요 총 구매는 3번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걸 구매하게 될 경우 지금 한 명당 무료 다이아 100 다이아씩 친구한테 총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눔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 150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서로 다이아를 이득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귓속말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구매해서 같이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그외 밑에는 33,000원짜리 왕군명령서 나눔 패키지. 자 요거는 즉시지급 90장. 90장짜리를 즉시지급 받게 되고요 길드원 한 명당 금빛 왕군명령서한 개를 또 이렇게 나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로 내가 나눔 받는거는 최대 87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부의 성목 패키지가 이렇게 네가지가 나와있습니다 11,000원짜리에서 무료다이아 1 0 0개와 성목의 열매 10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은 30개에서 3000다이아 50개에 5000다이아 100개에 만다이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뷰티샵 패키지 33,000원에 1만다이아 1만다이아 그리고 미용실 이용권을 두가지를 줍니다 이 미용실 이용권은 500다이아 500다이아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일단 만다이아를 주기 때문에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33,000원에 만다이아 어, 역대급 패키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는 정령왕의 실현 스타터 패키지가 있는데 어 요건 SR등급을 주기 때문에 꼭 굳이 사야 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신규 코스튬은 여기 선물 상자를 누른 뒤에 밑에 신규 코스튬 출시 적혀있죠? 여기 눌려서 이곳에서도 소환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황금테두리 여기 이제 레어 등급 코스튬 같고요. 빨간색깔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색깔 부분인데 어, 생각보다 난캐는 조금 색깔 배열이 괜찮게 잘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역캐 쪽이 좀 뭔가 아쉬운 느낌 색깔 배열이 이상하게 이번 코스튬은 좀 역캐 쪽이 좀 퀄리티가 조금 별로인 것 같네요. 우선 빨간색이 이렇게 휘기 등거로 되어있고 그 다음은 흰색깔의 파란색 이게 이 왕국 기사당 기본 색상 같고요그 다음은 검정색상 아 검정색상 세리아드 아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 바지랑 자 이렇게 검정색상 있고 또그 다음 색상은 어, 핑크 핑크 색상 어 근데 배열이 핑크에 어 블랙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여기 화이트도 흰색 배열도 있는데 왜 핑크랑 검정색이지 또그 다음 색깔은 주황색, 주황색 계열의또 색깔이 있습니다 약간 주황색이랑 약간 민트라고 해야 되나 좀 민트색이랑 이렇게 배열이 잡혀져 있네요 어 조금 색깔 배열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 아 요거 조금 아쉽다 QE 의상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데 색깔 배열이 조금 아쉬운 코스튬입니다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주디의 의뢰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초를 모아서 보상들을 받는 이벤트고요 벨교수 연구자료 모는 으그 이벤트하고 어, 똑같은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 수집한 약초, 이 약초를 획득하는 방법은 바로 메뉴에서 배틀모드. 이 배틀모드에서 이용하는 토벌전, 심연의 회랑 결투장, 선멸전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한 판당 다섯 개씩 받을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벤트 기간은 4월 1주차 정기 점검식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4월 1주차는 바로 4월 1일 목요일, 그날까지 이 약초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4월 2주차 정기 점검 시까지 보상 수령을 할수 있다는 거니까, 이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8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부터는 약초를 몰 수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4월 1일 전까지 최소 1800개죠. 최소, 최소 1800개를 모아서 SSR 등급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주디의 광화석 행운 상자, 재련석 행운 상자는 최소 50개에서 최대 150개까지 랜덤으로 나오는 상자입니다.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여기 랜덤, 행운 랜덤 상자를 먼저 받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신규 기사단 초대 이벤트가 있는데 자, 10개를 다 완료하게 되면은 SSR 그랑메폰 랜덤 소원 상자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5명까지네요. 친구 5명이 모두 4챕터까지 클리어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여기 지금 초대링크 복사가 되는 거 봐서는 이 초대링크를 통해서 게임을 설치하고 가입을 해야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소문으로는 게스트 계정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스트 계정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4일 업데이트된 그랑사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